너. 둘 제거 희망의 성성 그리고 지혜의 성성은 음, 세 번쪽으로 갈라 음, 좋고, 독실은 제작까지 나갑니다 일드쫙깔렸어요 개화 개화, 블로 걔와이샤라치 예. Yeah. 저희가 그렇게 많은 볼로케를준했는데이보로 들어가는 건 지금 처음 같거든요. 아이고 슉슉. 쿵덩? 덩아 제일 플레이는 는데 네. <웃음> 아, 저 방패 <밥> <웃음> 이거 방패 때문에 <웃음> 진짜 오래 걸려요 이야 <웃음> 이거 진짜 몸조로 움직여다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아 와, <웃음> 만약에, 죽였는데 저런 표정 짓고 있는 거면, 아까 그런 제스처 한 거면, 야. 아, 여기까지였군요. 하 <웃음> 달라라면! 아, 달라라면! 야, 그렇게 했는데. 다음 턴에 주문 하나로는 안 죽고, 바로부 빗자로 한번 넣고, 음.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, 그림은 그렸는데, 네. 아, 결국 달라라면이, 주술사 통과해냅니다. 와! 가자, 무단옷! 예! 나이스! 제구력 보여줘. 다피에 지렸다. <웃음> 와 이거 한번더 써? 다피에 지렸다. <웃음> 대단하다지도. <웃음> Are you ready? 들어 안 땡기는 이유요? 이거 팝펜 찾을 건데요? 너의 생각을 있는데. 교환 안한 거, 독사 교환 안한 거는 그거지. 무타무타갖온거지 못못 못찾은 척 못찾은 척 고민하는 척아 안나왔어 어떡하지? 고민하는 척 갑니다. 발사! 호! 빵! 근데 <목소리나> 여도 칭찬해 주고 싶은 플레이예요. 일단 자이렐라 쓸까? 3대미로 들어가네요. 이래주고, 마인드 봐라. 마인드가 마음에 안 들어. 저는 파편 최대한 빨리 뽑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 야, 내가 이길려면? 한물. 한물. 안 나오네. 아 파편 좀 나와 주지. 어지럽구만. 어! 파편 떴다! 오케이! 적 영웅을 뭐한다? 파괴한다! 청하하겠어요! 정화하겠어. 정화 성공! 아니 쾌사제가 옛날에는 예능피이었는데 이젠 좋다니까요?